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르데우스입니다. 오늘은 범죄도시투의 마석도, 강해상 그리고 원의 장첸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석도형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뼈대에 고증에 맞춰서 체형옷 등을 그려 넣어주고 옷주름은 작품을 풍성하게 해주니 잘 넣어줍니다. 다음은 검 부분을 만들건데 범죄도시 로고를 넣으리 간수 제안으로 불이라 판단되니 마석도라는 글자에 그림자를 넣어줘서 만들어줍니다. 글자에만 그림자가 있으면 이상하니 석도 형님께도 그림자를 넣어줍시다. 석도 행님 완성! 다음은 영화의 메인 빌런 강해상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우 손석구 님이 막갈나게 연기해 주셨지 특히 눈된 거야. 이 부분은 영화 시작부터 지리게 만들 뻔했습니 마지막 전투가 워낙 기억에 남아서 주황점퍼 입은 강해상으로 만들려 했는데 어려워서 베트남에서 마석도와 전일만을 만났을 때 입은 옷으로 그렸습 전과 똑같이 강해상이라는 글자의 그림자를 넣어주면 개쩌는 빌런 강해상 완성! 마지막은 범죄도시원의 장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딩이라 아직 원을 못 봤어요. 습.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걸 나보고 지금 믿더라고. 양태야. 예. 도끼 꺼내라. 장첸 카리스마가 넘치는 배우 윤계상님의 열연으로 다양한 유행어와 짤을 만든. 대단한 캐릭터라 할수 있습니다. 난 못봤지만 하지마 이 개새끼야! 강해상이 과연 장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제작 소식 들릴 때부터 나왔다고 하죠. 현재도 장첸이 카리스마 면에서는 훨씬 위다라는 분들이 계실만큼 대단한 빌런입니다 장첸 팬들 화내는 소리가 벌써들 알았어요 영화 나중에 볼게요 본다고요. 자, 지금까지 포르네우스였구요 이거 말고 다른 도안 만든 영상 세이브본이 싹 날아가서 다음 주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잉크스타트.